TRS? 기사에서 요즘 자주 보이는 게 뭔가 모르면 큰일 날것 같은데 왜 때문에 이게 문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냐? 대체 이게 뭘까? TRS의 구조는 간단해 자, 여기 A라는 기업이 있어 A는 Z라는 자산이 너무 매력적이라 살래. 이번에 꼭 사기로 했지 살 거야. 근데 당장에 돈이 없는 거야 혹은 직접 못 사는 이유가 있다거나 그래서 A는 B에게 부탁을 하게 돼 B야, 나 대신 Z 좀 사주라 허. 내가 꼬박꼬박 수수료 줄게 니고 Z의 가치변동 모두 내가 책임질게 넌 그냥 앉아서 수수료만 받으면 돼 물론 이 계약 끝나면 내가 Z 너한테서 살 거고 어때? 괜찮지? 내편좀 대줄래? 올나 좋지! 콜! 그렇게 A는 B를 통해 Z를 묶어두고 Z를 살 돈이나 전략 등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거야 서로 윈윈이지 이게 바로 TRS 거래의 기본 구조야 이름 그대로 Z로부터 나오는 모든 변동 수익을 A에게 이전시키고 B는 보정 수수료를 챙겨 먹는 거지 어때? 간단하지? 그렇다면 이 구조 그대로 가장 최근 논란이었던 라임 사태의 TRS도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 물론 당연하지 라임 사태에서 라임 자산운용회사가 A 모증권사가 B 특정 증권이 Z에 해당돼 A는 자기 돈50 정도만 담보로 건네주고 B로부터 100만큼의 Z를 얻어냈어 그 대가로 고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긴 했지만 50보단 100만큼의 Z가 변동수익도 훨씬 클테고 뭐 여러모로 엄청 이득이었거든 실질적으로는 빚져서 Z를 사온 꼴이긴 했지만 말야 어차피 t r s 는 부채로 기록하지도 않아도 됐거든 이건 뭐 t r s 가 아니라 완전 킹아리스의 짱짱맨 치트키지 하지만 어쨌든 이거 결국 회사 밖에 존재하는 부채나 다름없는거잖아 B가 TRS 거래 더이상 안한다고 하면 A는 Z를 도로 사와야만 하고 말이야 라임 같은 경우엔 다른 돈쓸 곳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TRS 거래가 끊기자마자 결국 수중에 돈이 없어져서 GG일을 칠수 밖에 없었던거야 즉 이처럼 TRS는 부해부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A에 투자하려던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하는거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회사가 갑자기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심지어 TRS는 위사에 말고도 뭐 경영권 분쟁이나 주가 하락 방지 목적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거든. 복잡해서 짜증날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건이 핵심 구조만 잘 파악해두면 TRS가 뭐 다른 이유로 활용이 되더라도 대충은 어떤 판으로 돌아가는 건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 영상 두번 복습! 영상 복습하고 광명 찾읍시다.